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 이에요 오늘 두자리 빼기 두자리 연습을 해볼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비록 숫자가 크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숫자들만 나와 있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마음대로 더하기 빼기를 한다면은 친구들은 더하기 빼기에 대한 모든 운주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손에 익숙하게 연습해 주세요 처음에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주산을 놓게 되지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암산도 저절로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산을 열심히 연습하면 암산이 저절로 돼요 암산은 따로 마음먹고 암산을 연습해야지가 아니에요 주산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이 그려진답니다 무조건 큰 수부터 연습하면 안 돼요 작은 숫자부터 완벽하게 해야 된단, 된답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이 숫자 정확하게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따라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5, 다음 6을 더할 겁니다. 6을 더해야 되는데 더할 게 없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줘야 돼요. 6에 대한 보수, 보수를 빼면 1이 남죠? 그러기도 하지만 6에 대한 꼬리 1도 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음, 빼기, 10. 내렸어요. 14. 뺄수 없죠? 4를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그쵸? 그 다음에 10, 10더 했어요. 7더 해야 되는데 더할수 없으니까 또 앞자리 올리고 7에 대한 꼬리 2. 그래서 34가 됐습니다. 다음, 6. 17을 더할수 없죠.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어요. 7에 대한 꼬리 2, 2 올려주고요. 다음, 빼기 6. 여기 이거 어려운 겁니다. 6 빼기 6. 일단 뺄수없으 앞자리 내리죠?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 해줘야 돼요. 자, 그럼 6에 대한 보수는 얼마죠? 4죠. 그러니까 4의 짝을 이렇게. 네. 그 다음, 40. 여기서 잘 보세요. 40. 6, 6을 더할 수 없음. 앞자리 올리고 보, 6에 대한 꼬리 1 올려주면 63, 다음 28 더하기 26. 잘 보세요. 더할 수 없을 땐 여기서 더할 수 없죠.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으니까 6에 대한 꼬리 1 빼기 10, 6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6에 대한 보수를 더하니까. 꼬리 1 내려오고요. 다음 56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6에 대한 꼬리 1 그래서 94가 되었습니다. 다음 35 더하기 10 9이 부분 다시 할까요? 35 더하기 10 9를 더해야 되는데 더할 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요. 9에 대한 꼬리 이렇게 해주고요. 그렇죠? 다음 빼기 3 3에 대한 꼬리 짝 2죠? 6. 뺄수 없으니까 앞자리 내려야 되죠? 6에 대한 꼬리 1 내려주고요. 그 다음 56. 앞자리 올리고 6에 대한 꼬리 올려주고요. 그러니까 74. 다음 49 빼기 16. 이건 너무 쉽죠? 다음 33에 대한 짝2 내려주고요. 4에 대한 짝1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빼기 50. 팔뺄수 없으니까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9가 됐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숫자를 하나씩 소리내서 다시 나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25, 6, 6, 5 빼기 14, 아! 107 1아니까34 다음 6 10 7 1 빼기 6 5 더하기 46 5 하니까 63 28 2 0 6 8 28 부분 28 2 28 2 0 유욱 정확히 보세요 다음 빼기 10 유욱 그 다음 50유구94 다음 35 10 구욱 다시 요거군요 35 10 구욱 빼기 30, 6, 5, 더하기, 50, 6, 6, 74, 49, 빼기, 16, 더하기, 34, 빼기, 58, 하니까, 9. 자, 제가 지금 하면서, 6, 5, 5, 6, 10, 7,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부분은 주위에서 놓으라는 뜻이에요. 자, 친구들, 요거 한번 연습 잘 해보세요. 요거 잘하면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큰수 마음껏 갖고 놀수 있어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요. 동영상, 요 부분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각 해당하는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걸 보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친구들 안녕.